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제로 머리를 깎은 꿈 쓸데없는 일로 구설수에 휘말린다. 개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꿈 가까운 친척이나 주변 인물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됨. 개벌에서 용의 머리를 캐내는 꿈 출세와 반영이 따르는 부귀를 얻게 될 징조이며, 태몽일 경우는 태아가 중인의 두령이 되고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 검은 머리인데 비시면 흰머리만 빠지는 꿈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체력, 정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암시. 검은 먹구름이 머리 위에 떠 있는 꿈. 신상의 흉엄이 생기고 집이나 사업장에 떠 있을 경우에는 집안의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 공작새가 자신의 머리 위나 주변을 날아가는 꿈.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되고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된다. 공중을 날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유령이 등장하는 꿈. 공중을 날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유령이 등장하면 정신병, 두통과 같이 머리와 연관된 병을 얻게 된다. 구멍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내다보는 쥐가 인상적인 꿈. 자신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 군중 앞에 머리가 없고 수갑이 채워진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는 꿈. 동맹 파업이나 단체적인 건의가 당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귀신이 자신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꿈. 비신이 자신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꿈을 꾸게 되면 심한 두통에 시달리거나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근엄한 갓을 머리에 깊이 눌러쓰고 보포차림을 한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모든 잡념과 악업을 떨쳐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깨끗이 닦아 도인이 된다. 수신제가 산전수자, 현대판 김삿갓, 여행, 성찰 등이 있다. 금관을 머리에 쓰는 꿈. 현재의 위치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 금발 머리를 보는 꿈. 말실수로 구설 수가 있어 좋은 기회를 놓친다. 언행을 조심하여야 한다. 기이한 머리 모양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꿈. 생활의 이변이나 어떤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을 암시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머리 모양에 실증이 나서 파마를 하는 꿈. 어떤 모양이든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꿈은 생활 방식. 환경, 심경의 작은 변화가 나타날 징조입니다. 긴 머리에 천연화 총각을 본 꿈. 모집이 조금 세긴 하지만 무슨 일에든 정열적이고 솔선수범하는 협력자를 만난다. 까마귀가 머리 위에서 선회하는 꿈. 까마귀가 머리 위에서 선회하는 꿈을 꾸게 되면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귀찮은 일에 휘말려 지난 일을 뒤돌아보게 된다. 까마귀가 머리 위에서 우는 꿈. 머지않아 친인척에게 불길한 소식이 오거나 자신의 신변에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생긴다. 까마득한 허공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은 꿈. 어렵기만 하던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가미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다. 까치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서 오는 꿈. 반가운 소식과 사람이 찾아온다. 꽃을 머리에 꽂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신변에 영예로운 일이 있거나 입신 출세한다. 승진, 당선, 합격, 자격취득, 상장, 훈장, 혼사, 약혼, 결혼 등의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남에게 머리를 숙이는 꿈. 누군가에게 복종할 일이 생김. 남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꿈. 자신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임. 남자의 꿈에 못생긴 여자 머리를 빗질하여 주는 꿈. 악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해를 입는다. 남편의 대머리를 치료하려고 약을 머리에 발라주는 꿈. 정력쇠퇴와 직장에서의 명퇴, 퇴직, 해직 등의 불안함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은 꿈. 어려운 사업이 차츰 풀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된. 누군가 머리를 감고 단정하게 빗는 것을 본 꿈.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하거나 내가 잘못된 것을 남이 좋아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 누군가가 강제로 자신의 머리를 깎은 꿈. 직계가족 중 누군가가 해를입게될흉몸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에 다리를 올려놓고 누워있는 꿈. 어떤 일을 하든 경쟁자에게 지게 된. 누워있는 자기 머리 위로 다른 사람의 발이 쭉 뻗어있는 꿈.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암시. 눈썹과 머리가 모두 하얗게 변한 꿈. 지금까지 정성을 쏟아오던 일이 불거품이 될수 있는 암시가 있다. 다가오는 뱀의 머리만 보이는 꿈. 적대 행위를 하는 단체의 우두머리와 정면으로 싸우게 된다.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머리가 잘리는 꿈.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머리가 잘리는 꿈은 집계가족 배우자 자녀중 누군가가 해를 당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머리를 감거나 깔끔하게 빗는 것을 본 꿈. 스스로 자해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이 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등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될침조35 달빛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꿈.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대각을 얻게 된다. 대머리 되는 꿈. 다양한 해몽이 가능하다. 대머리가 되는 꿈은 현재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자신감 위축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할수 있다. 독수리가 머리 위로 날아다닌 꿈. 적을 정복할 수 있는 꿈. 동물의 머리가 여러 개인 꿈. 자신이 가입한 단체에 우수한 사람이 많이 있다. 동물의 머리에게 쫓겨 다니는 꿈. 되는 일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게 됨. 동물이나 사람의 머리에게 쫓기는 꿈. 동물이나 사람의 머리에게 쫓기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심하게 꼬여 정신적으로 큰 괴로움을 당한다. 돼지 머리를 제사상에 올려놓는 꿈. 자신의 작품이나 능력을 제3자에게 평가받거나 인정을 받게 되며 누구에게인가 물질적인 보답을 받게 된다. 돼지 머리로 고사 지내는 꿈. 소원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회복된다.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꿈.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꿈은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병자는 병을 이기고 일어난다.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다치는 꿈. 우서른에게 나쁜 일이 생기거나 미움을 받게 될 징조이다. 많은 사람이 머리에 수건을동여 매고 달리는 꿈.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불복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는 사람을 만나게 됨. 많은 의사들이 모여 자신의 머리를 수술하는 꿈. 자신의 작품이나 연구물, 논문 등을 심의 받을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수술받는 느낌이 구체적으로 아프다든지 수신다든지 통증이 느껴졌다면 심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통과는 된다 하더라도 호평을 받거나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맑은 물로 머리를 감는 꿈 명석한 두뇌 개발로 심오한 연구나 학업 성적을 올리게 된다. 모든 미혹과 잡념을 떨쳐버리고 참단 마음으로 맑은 정신을 갖는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꿈 당선, 당첨 등 최고의 일이 이루어지거나 두통을 앓게 된다. 맹수의 머리를 구한 꿈. 진행 중인 큰일이 성사되거나 권위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게 된 머리 기름을 발라 머리에 윤기가 나는 꿈. 자신의 모습이 남에게 돋보이고 소원이 성취된다. 머리 속에서 금덩어리가 나오는 꿈. 희귀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한다. 행제, 재물이 생긴다. 머리 염색하는 꿈. 질병이나 우환 손재 등 굳은 일이 발생되거나 사기, 배신 또는 타인의 유혹에 의한 피해나 말썽에 부딪히게 된다. 머리 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 상부층 또는 윗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상부의 환란이 생긴다. 머리 위나 몸 주위에 북도칠성이나 북극성이 떠 있는 꿈 비인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출세와 성공의 영화를 누리게 되며 앞길이 밝게 트인다. 머리 위에 태양을 이고 있는 꿈 시험합격, 입학, 승진, 자격취득, 사업의 성서 등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행운의 길몽 머리 위에 파란별이 얹혀 있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2파 승진 당선 합격 자격증 학위 취득 등의 경사가 생긴다. 머리 위에 해를 얹고 있는 꿈. 2파 합격 승진 자격 취득 사업의 성사로 크게 약진하게 된다. 머리 위에서 까마귀가 우는 꿈. 안 좋은 소식을 듣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된. 머리 위에서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윗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거나 상부에 환란이 생길 징초 그러나 머리위가 아닌 다른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꿈은 아주 좋은 길몽 머리 잘리는 꿈 머리 잘리는 꿈은 길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누군가가 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가 길어진 꿈 직장이나 사업의 발전이 귀인의 도움을 입어 이루어지고 앞길이 트이든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된다. 머리가 몹시 작아 보이는 꿈 해놓은 일이 대수롭지 않아 남에게 알리기가 창피해진다. 머리가 백발이 되는 꿈.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는 영화로움을 얻고 질병이나 우한, 손실 등 그심과 장애가 해소되며 순탄한 소망의 성취 및 생활의 회복과 안정, 발전이 얻어지고 수명이 길어지게 된다. 머리가 아파 쩔쩔매는 꿈. 하위직 관리자는 승진하고 일반인은 현직에서 일이 잘 풀려 기쁘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서 이마를 짓고 있는 꿈. 자신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발휘해 큰 성취를 이루게 됨. 머리가 어지러운 꿈. 일신상에 복잡한 일이 많고 무사람에게 시달림을 받는다. 기몽사문관의 악몽으로 잠을 설치게 된다. 두통, 빈혈, 고토 등이 생긴다. 머리가 잘려나간 시체를 본 꿈.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만 성취하게 된다. 머리가 점점 커지는 꿈. 승진하여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당선, 승리를 한다. 머리가 터져 피를 철철 흘리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발명, 연구, 재물, 돈 등이 생긴다. 머리가 흔들거리는 꿈. 하루 온종일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을 앓게 된다. 문주더사, 조석 다변이다. 머리가 흰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꿈. 어떤 직무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머리기름을 발라 머리에 윤기가 나는 꿈. 신분이 돋보이고 어떤 소원이 충족된다. 머리를 감거나 깔끔하게 빗는 꿈. 근심하던 일이 잘 해결되고 멀리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옴 머리를 감는 꿈기몽으로 자신의 재앙이 사라질 꿈 머리를 곱게 빗고 화장을 하는 꿈 매우 기쁜 일이 생기며 뜻이 이루어지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머리를 깎거나 면도를 한꿈속 시원한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을 해도 만족스럽다 머리를 깎다 중지하는 꿈 청탁한 일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 머리를 다치는 꿈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머리를 단정하게 가다듬는 꿈. 그동안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자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좋은 일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머리를 깎거나쪽을 쪄서 올리는 꿈. 결혼을 하거나 재회를 하는 등 새로운 인연을 맺을 일이 생긴다. 머리를 박박 깎은 사내아이를 본 꿈. 하루종일 재수가 없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등시이 싸움 불길한 일이 있음. 머리를 박박 깎은 여자를 본 꿈. 믿고 의지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됨. 머리를 박박 밀어버린 여자와 있는 꿈. 의지하던 사람을 잃어 외로워지는 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머리를 빗거나 감는 꿈. 먼데서 손님이나 소식이 오고 근심 걱정하던 일에 성취를 보게 된다. 머리를 빗는데 비듬이나 이가 떨어지는 꿈. 오랜 걱정이 해소되고 집안의 근심이 사라지는 등 어려운 일이 순조롭게 풀림. 머리를 빗다가빗이 부러진 꿈. 불길한 일을 예사하는 꿈. 사고에 주의하라는 암심으로 조심하게. 머리를 빗을 때 머리에서 비듬 등이 눈처럼 많이 쏟아지는 꿈. 지금까지 꼬이기만 하던 일이 봇물이 터지듯 일시에 풀리게 된다. 머리를 빗을 때 비듬 이등이 떨어지는 꿈. 고민되고 근심, 걱정스러웠던 일이나 꼬였던 일이 일시에 풀린다. 머리를 빡빡 깎은 사내아이를 본 꿈. 온종일 재수없는 일만 생기고 하는 일마다 꼬여서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로 불기, 시비, 싸움 등을 암시하는 흉몽. 머리를 빡빡 깎고 바지 저고리를 입은 동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의 악기가 발동하여 우환과 질병이 들끓게 된다. 구설 싸움, 사고 등이 발생한다. 머리를 빡빡 깎은 여자를 보는 꿈. 머리를 빡빡 깎은 여자를 보는 꿈은 자신이 믿고 의지해 오던 사람과 결별하게 된다. 머리를 산발하고 공중을 날아와 머리채를 휘어잡는 유령에 관한 꿈. 정신병 또는 두통과 관계되는 병마의 상징이다. 머리를 수술받은 꿈. 남에게 자신을 평가받거나 자신의 생각을 신중하게 털어놓게된 머리를 잘렸는데도 길을 걸어다니는 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길몽이다 머리를 짧게 깎는 꿈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있다 머리를 쳐든 푸른 뱀한 마리가 따라오는 꿈 아들이 흔한 집에서 차남 정도로 태어날 아이를 암시하며 장차 법대를 지망하여 고시를봄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날아와 자신의 머리채를 휘어 잡는 꿈 정신적 압박을 받거나 두통에 시달리게 된 머리를 풀어헤친 유령이 자신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꿈. 정신병 내지는 두통과 관계된 병으로 고생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 머리를 한대묶으면 좋은 인연을 맺는다. 머리에 벌침을 쏘이는 꿈. 타인과 연관된 피해 내지 손실이 발생되고 말썽이나 곤란을 치르게 된다. 머리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